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해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유튜브를 이제 막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또 고민이 많으신 게 뭐냐면 아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올렸었는데 구독자가 왜 이렇게 안 늘어나지?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거는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많이 없는 채널을 구독을 할까요? 어, 사실 영상 하나만 올라오는데도 구독자 수가 빠바바고 올라가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미 자신만의 본 채널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애초부터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 그리고 세 번째, 그 다른 채널에서 굉장히 유명했고 그 유명했던 사람이 팬덤을 가지고 유튜브로 돌아온 경우 이럴 때는 영상의 개체수가 많지 않음에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우리 같은 서민들은 어, 유튜브 채널 안에서 영상을 한두개 올리고 열개 올리고 스무 개 올린다고 라 해도 사람들이 별로 안 봐요 사람들이 안 보면 올리면서 가슴이 좀 그렇잖아요 뭐냐면은 아나 여태까지 이렇게 잘 올리는데 왜 사람들이 내걸안 보지? 아나 이제 잘못하고 있는 건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영상이 쌓이고 쌓이고 쌓일수록 사람들은 한번 들어왔을 때더 많은 신뢰감을 더 오랫동안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하루에 뭐, 일주일에 한 두세 개씩이라도 꾸준하게 올리는 사람을 더 많이 기억하고 그리고 선호를 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구독자 수에 연연하고 그럴 게 아니라 내가 1, 2년 정도에 콘텐츠를 얼마나 꾸준히 쌓아왔는가를 판단해 보시면 굳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예를 들어서 옷가게가 있는데 큰 대로변이 아니라 구석진 곳에 옷가게를 차렸어요. 근데 그 구석진 옷가게에 사람들이 찾아올까요? 안 찾아와요. 뭐, 안 보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그 옷가게에다가 나만의 옷을 채워나갑니다. 그런데, 운영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슥 봐도, 어? 새로운 가게가 생겼네? 뭐, 슬쩍 보고서, 아니, 뭐야. 별로 없잖아? 이러고 간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지나다니면 지나다닐수록, 어, 맨날, 가, 맨날 지나다니던 길인데, 어? 뭐야. 이번에 왔더니좀 뭐가 또 생겼네? 어? 뭐야? 어? 뭐야? 옷이 왜 이렇게 많아? 100개야? 어? 뭐야? 괜찮은데? 머릿속에 이제 기억을 해두고 이제 그것에 이제 즐겨찾기를 해두는 거죠 그렇게 해두고 이제 사람들을 조금씩 모으고 자신의 블로그라든지 SNS 채널에 올려서 홍보가 되고 그렇게 돼서 바이럴이 되면서 결국에는 그 옷집은 아는 사람들만 아는 유명한 가게가 되어 있는 거죠 맛집이나 옷가게나 똑같은 것 같아요 자신이 파고자 하는 그 주제를 하나로 꾸준히 파고 했을 때 점점점점 구독자 수는 조금씩 올라가다가 갑자기 푹 올라간다는 거죠. 그푹 올라갈 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때를 위해서라도 지금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계속 콘텐츠를 하나하나 쌓아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콘텐츠를 하나하나 쌓아 나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제일 처음에 올렸던 콘텐츠와 맨 지금 가장 최근에 올렸었던 콘텐츠랑 비교를 하게 되면서 아 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죠. 아 제가 솔직히 그렇게 좀 성장해왔던 것 같아요. 저는 예전부터 그냥 못하더라도 올리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4년 동안 쌓아왔던 건데 지금까지 오게 됐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상황까지 되어버렸죠 구독자 수는 요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구독자 수가 적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지금까지 봐주는 그 진성 구독자가 얼마나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진성 구독자 몇백 명이라도 상관없어요 그 몇백 명이 나중에 어떠한 역할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작은 구독자 수라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구독자들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해주세요 조금씩 조금씩 쌓아가는 것에 의의를 두시고 그한 방에 팍 터졌을 때 그래도 내가 콘텐츠를 꾸준하게 만 쌓아왔다면 그한 방에 팍 터지더라도 진짜 올 사람들이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여태까지 제가 여러가지 채널들을 운영하면서 생겼었던 저만의 피드백이자 노하우이고요 한 번에 성공하는 건 없습니다 꾸준함이 답이에요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하시면서 향후 1,2년 뒤에 성장해 있을 여러분들의 유튜브 채널을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세상 이지쌤이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또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들려드릴게요 그럼 안녕